안녕하세요. 유리유리에요. 편하게 입는 트레이닝 바지 트랙 팬츠라고도 하는 트레이닝 바지를 어떻게 입으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보통 후디나 맨투맨이랑 같이 입죠 하지만 매일 이렇게만 입으면 매우 매우 지겹지 않나요? 트랙 팬츠 의외의 상의를 입어도 예쁘다는 사실 지겹도록 많이 입은 트레이닝 바지를 스트릿 느낌 낭낭하게 입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어, 이번 영상도 노엘 영상을 들고 왔는데 노엘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힙합 아티스트구요 정말 정말 옷을 진짜 잘 입어요. 트립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엘 한번 서치해보세요. 물론 음악도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건 연기 세상 진짜 많이 듣고 디리보이가 피처링한 노래 제목이 뭐였지? 사람 같은 사람이었나? 그것도 요즘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전체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노엘의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룩은 오버사이즈 체크셔츠랑 매치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체크셔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었는데 오버사이즈 핏의 체크셔츠를 어떻게 스트릿 느낌이 나도록 입을 수 있는지 활용한 영상이에요. 영상 끝날 무렵에 이제 더보기 영상으로 링크 걸어줄 테니까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나고 이렇게 타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트레이닝 바지에 셔츠를 매치해도 되게 예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음, 꼭 명심을 해야 할게 셔츠가 몸에 딱 맞는 그런 핏의 셔츠를 입으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의 낭낭한 품을 가지고 있는 셔츠랑 입어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착장을 살펴보면 다음 착장은 아누락이랑 같이 입었는데 어, 요즘 고프코어 룩인가? 그렇게 요즘 이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웃도어 아이템을 어 이렇게 막잘 활용해서 입는 룩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트레이닝 바지가 스포티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스포티한 느낌으로 밀고 가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아노락이랑 같이 입기 특히 컬러블록 이렇게 컬러블록이 뭐냐면 컬러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런 컬러 블록의 아노락이랑 같이 입어주니까 되게 상큼하고 엄청 뭔가 아이돌스럽고 귀엽잖아요. 제가 아이템 추천을 하자면 아디다스 트레이닝 바지니까 아디다스로 착장을 맞춰야겠죠? 저는 조금 이 뭔가 깔맞춤이라던가 이렇게 맞춤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아디다스 아노락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둘다 너무 귀엽죠? 하나는 레드, 블랙, 화이트 배색 처리가 엄청 귀엽고 하나는 네이비 그린인데 안에 여기 있는 체크 안감 디테일이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무신사에서 15에서 20% 세일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착장으로 넘어가면 짜잔 이거 엄청 신선한 룩이죠 이런 가디건은 기모노 가디건이라고 해요 어, 네이버에 이렇게 기모노 카디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세 제품이 이렇게 짜르르뜰 거예요. 근데 아 나는 보세 별로 안 좋아한다. 좀 내가 직접 입어보고 사거나 아니면은 질이 조금 의심돼서 괜찮은 걸 사고 싶다 하시면 보통 스파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랑 자라가 또 기모노 남자 기모노 카디건을 많이 이렇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자라의 맨 카테고리 가셔서 기모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막가디건들이막뜰 거예요 지금 6, 6월 첫째 주인데 이 리넨 리넨 기모노가 있네요 89,000원이고 컬러는 블랙이랑 카키가 있는데 블랙이 사실 더 예뻐 보이는데 디테일 보시라고 카키 이미지를 우선 들고 왔어요 자라는 어 스파 브랜드인데 되게 뭐랄까 이렇게 순환이 좀 빠른 스파 브랜드예요 주일, 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일주일 중에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항상 신상품이 업로드가 돼요 이렇게 신상품이 업로드가 자주 되는 대신 이렇게 또 자주 빠지기도 해서 만약에 지금 찾는 아이템이 없으시면 매주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착장으로 넘어가면 앞에 착장들이 아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저렇게 아 너무 이렇게 좀 튀는 그런 거 조금 싫어 나는 좀 검증된 무난한 그런 룩이 좋아하시면 은 이번 룩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청말정말 정말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바로 뭐냐면 긴팔에 반팔티를 긴팔에 반팔티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방법인데요. 노엘은 먹색 긴팔 티셔츠에다가 검정색 반팔을 레이어드해서 입었어요. 저런 80년대 무드의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는 보통 앤더슨벨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지금 18년 SS 기준으로 콜라보 제품이 나는데 제가 이쪽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예쁘다 이번 신상도 진짜 너무 예뻐서 저도 몇개 구매했어요. 이거 샀고요. 이렇게 앤더슨 벨이라는 로고 적힌 거 찾고 또 판트리라고 이랬어요. 뒤에 야자수가 그려진 걸 샀는데 그거는 지금 품절돼서 6월 중순쯤에 배송이 온다고 하네요. 구매한 제품은 하울 영상으로 찍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셔츠, 아노락, 기모노 가디건 그리고 레이어드 이렇게 네 가지 착장을 들고 왔는데, 저는 하나같이 정말 다 마음에 들었어요. 내 자식 같은 착장들. 정말 열심히 서치했거든요. 좋아하는 힙한 뮤지션들의 패션, 어, 상황에 맞는 어, 스타일링법, 예를 들어 축제 아웃핏이라던가, 뭐 데이트할 때 어떻게 입고 가면 예쁜지, 아이템을 활용한 하이힐 코디법 등등. 계속 저는 옷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요청이, 요청이나 피드백 같은 거는 전부 다 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음, 제가 꼼꼼하게 다 체크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 다,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보기 영상은 이 양쪽에 걸어줄 테니까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요